n g ọ 이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황홀한 목소리의 링림프아입니다 자, 사용할 스킬은 하이퍼보이스와 명상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진입 물건은 구의 안경과 박식 안경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상처약이 어우, 저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약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상의 목소리 하이퍼보이스 림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투정글이야? 아 안돼 야호하라니까아 정글은 망했어요 정글은 망했고 이거는 나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와 너가 다 먹네 자 일단 저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아사렙이 못됐어요 아니 이거를좀 남겨주고 이 서로 자 사이좋게 사렙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 지금 뭔가 팀이 분열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망해버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된다고 게임이 진짜 전혀 아, 완전 망해버렸네 자 하이퍼보이스 일단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위쪽을 각인데 위쪽 각이에요 위쪽 각이에요 자 랄토스 아, 아 이동속도 나이스! 이제... 자, 좋았습니다. 좋아요. 자, 좋은 자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하아아하하하 됐어! 하아 됐어. 어, 뭐야? 자, 자, 자, 자. 나 이거, 자, 상처력 있고요. 아, 그걸 누가 땡기면 어떡하냐! 나이스! 명상, 명상! 아, 안 돼! 하하하 게임은 좀 망한 것 같습니다. 게임 망한 것 같고 그냥 정글 먹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냥! 자 저도 저 성장합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다 뺏어먹을 거야! 이씨! 니네가 내가 정글 분명 양보하라 그랬는데 니네가 양보 안 해서 나도 뺏어먹을 거다. 자 하이퍼보이스 써주면서 좀 거리를 유지하고요. 자주광주광 하하하 <웃음> 됐어요. 하이퍼보이스아 죽겠다 이거 죽었는데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너 죽는데 죽는데 어살아버렸다하이퍼보이스자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용통을 막아줍니다 아 명상을 써서 데미지 한 틱을 버텨주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자 버텨주고요 자 이렇게 버텨주면 됩니다 상수약이 쿨타임이 30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뒤쪽에 한틱한틱한 틱씩 한한 계속 이쪽 방어해줄게요 오! 오, 세지? 피했지롱! <웃음> 자, 자, 한번더 들어와 볼래? 정, 정, 정. 냠! 맛있쩡! <웃음> 자, 명상 써서, 하이퍼보이스! 하아! <웃음> 상처야? 상처야? 나이스? 좋아요. 하이퍼보이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구우기! <웃음> 어, 어디가? 아이고, 이거 또 반대로 써봤네.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하나, 둘, 셋. 자, 피해주고, 하이퍼보이스! <웃음> 아 됐어요 아, 아 죽어 아어떠냐 하이퍼보이스 님피아아 이거 아마 궁극기 쓸텐데 어 궁극기 써봐 어어 어, 썼어 어이구 그쪽에서 썼구나 어이구 좀을좋을까어 상처야 자명상명상 씁니다 명상 쓰고요 아 안돼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명상 일단 찍어주고 이거 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 일루와 일루와 어어이군복기군복기 빵이야 어디갈까 잠깐만 이거 꼴로 야돼 꼴로 야 돼요 과연 넣을 수 있을 건지 자 넣습니다 넣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팩트 성공 좋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어가기안 아니야 어아 이거지 이거 명사 쓰고 들어가 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이아 제발 아! 하이보 포인트 찍어주면서, 하! 이런 느낌! 좋아! 일로와, 이루카리오! 어디 갈까? 자, 자, 죽어. 우와, 센거아 죽어! 으아, 쎈거 봐! 그러지 않습니다. 아! 기분이 나쁘니! 나쁜 뭐, 어쩌랑요? 야, 좋아, 좋아! 아! 어, 천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옥의 목소리인데? 어, 일단 먹어줄게요. 자, 먹었습니다. 아! <웃음> 아 재밌어. 아 근데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 잘못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네. 요 순간 루카리오, 루카리오 지금 커버했어요, 커버했어요. 촉. 나이스 아. 아 잡아줘, 나이스 파이어로 죽여기분이 나쁘구나. 자. 아아아아 죽영. 아, 아, 아, 아. 자식 왜 그거를 렇게 아 아이고 바보야 개고랑 찍어서 는거 아닌데 아아 어, 죽으세요 아 어, 죽으세요 아 이것이 바로 천상의 황홀한 목소리를 내어서 적의 고막을 파괴해버리는 고성방과미피하다이 자식아 아, 아 죽어 죽어 제발 아 진짜 더러워 아 찢어버려! 아 아, 찍으세요. <웃음> 자, 명상. 쓰고. 하아. 자, 자. 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나이스. 좋은. 자, 명상. 하야. <웃음> 됐다, 됐다. 자, 좋습니다. 로토무 빨리, 빨리 먹어주면서. 이, 탑쪽을 밀어주면 좋거든요. 왜 안아주지, 이걸? 아니, 뭐해? 그래 아니, 뭐해, 거기서? 아, 진짜 미치겠네. 자 달걀 달걀 먹었어? 자 달걀 먹었지? 달걀 먹었지? 달걀 먹었으면 들어간다 아 이거 위험하다 나, 나 너무 들어갔어요 나 너무 들어갔어요 지금 깨구락장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 자 하이퍼보이스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조조조조 조조, 조조! 먹멈다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도망가야. 이거 도망가야 돼 이거 도망가야 돼요? 돼. 돼 이거 도망가야 돼요거로해야돼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지니 얘들 아니 왜왜왜 왜, 왜 지는 거야 이거? 자, 또 넣겠습니다. 또 넣겠습니다. 저 아무도 안먹어요 자, 일단 넣습니다. 었넣어요 넣었고요. 자, 하이퍼보이스. 자, 거리 유지. 좋습니다. 자, 애들아. 중앙 중앙. 뭐야, 뭐야? 모이면 되거든. 자, 모이면 돼. 모이면 돼. 모이면 돼. 그냥 무시하고 가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거든. 이길 수 있거든. 자, 신분들. 자, 자 준비. 애들 이거 랭크야, 랭크. 자, 집중하자. 자딜딜 딜, 딜, 딜, 딜. 나이스. 자자. <웃음> 다 죽여. 다 죽여. 폴러 자자 이겼나요 이겼나요? 아, <웃음> 아 됐어 됐어. 아, 하이퍼버스 좋다. 아, 재밌다. 생 생존... 기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 그래도 재밌어요 자 우선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탱커야? 버텨주는 그런 탱커였나 봅니다 이겼던 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준수하네요 그냥 뭐 그냥 저냥 평범 닌피아를잘 하고 못하고를 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하이퍼보이스 좀 스킬을 좀 보려고 해요 자이 하이퍼보이스가 솔직하게 이 매지컬 플레임보다 다루기 어려운 스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리 유지도 해야 되고요 꾸준히 유지를 시켜줘야 데미지도 세지기 때문에 하이퍼보이스 스킬이 되 숙련도가 높으시다면 쿨타임도 짧고 초반부터 강력하게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보이스가 나쁜 스킬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숙련 대 유저가 사용하면 정말 좋은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아 굉장히 좋네요 일단 재미가 있어 자 우선 제가 숙련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상추약 써봤는데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어, 정말 자주 자주 쓸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천상의 목소리 림피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